토어스드 소울의 외형적 특징은 나무로 디자인된 비명을 지르는 얼굴이 벽에 갇힌 형태를 취하며 이로 인해 백룸 투세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백룸 레벨 투세븐과 밀접한 엔티티로 레벨 내에서 죽은 방랑자들의 영혼이 흡수변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들 레벨 투세븐에서 죽는 것이 다른 레벨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백룸 레벨 투세븐의 조명이 꺼진 후 움직임을 보이는 토어처드 소울은 희생자를 찾아 백룸을 배회 하는데 고문당한 영혼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백룸의 조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의 실체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광원을 비춰보면 그림자가 드리워져 2 m 가 넘는 프리탄 인간형 엔티티임을 암시합니다. 만약 토어처드 소울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희생자 역시 고문당한 영혼이 되어 백룸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